안녕하십니까 하재나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위생사 국가시험 대비 식품위생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가기 전에 여러가지 이제 식품위생에 관한 주의사항이라든지 또는 어떻게 시험에 나나 이거를 말씀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난 시간에 OT 때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맨첫 번째 OT를 보시면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고 또 문항수가 몇 개고 그 다음에 또 실기 필기는 어떻게 되나를 다 거기서 말씀드렸으니 OT를 참고하시고 바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일 페이지 일장 보세요. 일 아니 삼 장에 보게 되면. 페이지가 434페이지가 있죠 식품위생개요가 있는데 양가로 첫번째 식품위생의 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식품위생의또 정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냐면 식품위생의 정의가 우리가 보게 되면 어 하나만 돼있고그 다음에 식품의 정의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있는 거냐면 법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보게 되면 위생관계 법령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뭐가 있다를 써서 공중위생법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 감염병 예방법 이런게 있다고 오티 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여기 일부 들어가요. 따라서 중복이 돼요. 그럼 이제 식품위생계획는첫 번째 식품위생정의를 중역 표시하시고 그럼 여기서 날 수도 있지만 법에서도 날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정의는 내가 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식품이라는 것은 모든 음식을 말해요. 모든 음식을 말하는데 무엇은 아니다. 의약으로 섭취하는 건 제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밥을 먹으면 이것도 식품이고 그 다음에 김치를 먹으면 이것도 뭐가 돼요? 우리가 식품이고 그 다음에 까만 쌀밥 있죠. 까만 쌀밥도 먹으면 식품 ]인데 예를 들어서 까만 우리가 영양식으로 인해서 왜 우리가 흰쌀보다 검은 쌀이 좋다 현미가 좋다 해서 먹지요 만약에 검은 쌀이 위암치료가 된다 그래서 위암치료로 먹었다 그러면 그건 밥으로 먹었지만 예를 들어서 치료가 된다면 이거는 식품이라 그런다 의약품이라 한다 의약품이라는 거죠. 따라서 식품은 우리가 그 정의는 모든 음식을 말하는데 의약으로 섭취하는 건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 보게 되면 식품 위생의 정의가 있어요. 식품의 정의가 있고 식품 위생의 정의가 있는데 이거가 이제 우리가 여기에는 우리나라 법만 적어놨지만 이따 문제 풀다 보게 되면 우리가 WHO가 한 것도 적어놨어요. 근데 WHO가 얘기한 식품위생정의는 해석과 비슷한 그 정의가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서는 우리가 식품위생 대상 찾아라 그러면 첫 번째 보세요. 식품, 청가물 기고, 용기, 포장 중요시하고 표이 다섯 가지 다섯 가지가 되나? 식품, 청가물 기고, 용기, 포장 이 다섯 가지를 위생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 뭐가 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식품위생법에 이제 우리가 오장 가면 거기 여섯 과목가 그중에서 하나가 들어가는 거죠. 그럴 때 식품은 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식품은 우리가 식품 위생 대상이 아닌 거 찾아라. 인걸 찾아라.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김치가 식품이잖아요. 그럼 김치를 만들 때 본인이 만들어 본 학생도 있겠고 그다음에 옆에서 봤더라도 쉽게 말하면 김치는 식품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뭐를 해요 일단 썰지요. 썰어서 절인단 말이에요. 절일 때 그럼 써는 도마 이런 것들은 기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걸 절이 그릴 때 소금 넣죠? 그다음에 나중에 절여서 씻은 다음에 뭐 집어넣어요? 고춧가루 집어넣고 깨소금 넣고 이런 거 넣지요 이게 첨가물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식품 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김치죠? 그다음에 첨가물이 들어가는 것이고 고춧가루, 깨소금, 소금 이런 게 들어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 썰었단 말이에요 도마나 칼 이런 것도 우리가 보게 되면 위생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만들었다 면 쉽게 이게 그릇이라면 여기다 담아요 아들내미 딸내미 죽여에서 그럼 담으면 이 용기도 깨끗하게 되죠 식품만 깨끗하게 됐다고 가지고 우리가 그 그릇이 오염된 거에다 닿으면 오염되니까, 그릇 용기도 뭐가 돼요? 깨끗하게 아예는 위생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김치통에 담았어요. 김치통이 용기죠. 그런 다음에 그거를 포장기로쌀때 포장지가 깨끗해야 되는 거죠. 똥이 묻거나 그러면 오염될 수 있으니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포장지까지 그래서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는 식품 첨가물 기고 용기 포장 이거를 뭐라 그랬다 위생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양이라는 말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배추김치 같은 거 담그는 거를 본인들이 보았다든지 봤다든지 또는 엄마가 하는 걸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금방이야 간다는 거지요. 그럼 거기 식품위생법에 가보게 되면 기구라는 건 무엇인가? 지금 얘기한 이런 것들이. 에요 그래서 의외로 식품은 시간도 짧고 그 짧게 들어가고 쉬워요. 그런데 중요 피시했죠 그런 다음에 양가루 세 번째 식품을 취급할 때 분류 한번 보실래요? 식품 위생을 취급할 때는 이것도 이 용어가 지금 동그라미 일번에 있는 것은 법에 있는 거예요. 내가 써는게 아니고. 그럼 식품위생법에 여기도 나고.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수 있는 거죠. 식품 취급할 때 일반적인 사항이 있고, 두 번째는 개인의 생이지요. 그럼 첫 번째 보게 되면, 일반적인 사항에는 가번부터 어디까지냐 하면, 카번까지 묶어 중요시 드는데 이것은 실계에 나요. 그럼 실계 이 문장인도 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보게 되 일반적인 사항에는 가번에 보게 되면, 식품을 취급할 때는 원료 보관실, 그 다음에 제조가공실, 포장실은 항상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보게 청결하게 되는 거죠. 청결하고 그 다음에 다음 줄 보게 되면 또다나 번에 보게 되면 중간에. 원료라든지 이런 것들 제품 같은 것들이 부패변질되지 않게끔 냉동 보관한다든지 냉장 보관이에요 그럼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있다 있을 텐데 냉동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18도를 뜻하는 것이고 냉장은 뭐가 돼요? 0에서 10도까지 신선하게 보관하자는 것이 냉장이고 냉동은 꽁꽁얼굴은 우리가 보기에는 얼음 같은 거 넣거나 또는 뭐예요? 우리가 건조한 고춧가루나 이런 거 넣는 것을 냉동 그런다는 거죠 근데 본인들은 고기를 넣는데 고기는 냉동력이 맛있어요 냉 냉장실이 맞아, 냉장육이 맛있어요. 냉장육이 맛있어요. 그래서 냉동에 고기 같은 걸 넣게 되면 여러 가지 수분 같은 것도 빠져서 맛이 없죠. 그래서 고기를 넣는다. 이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그건인지 우리가 어떻게 냉장고에 넣었을 때 많이 썼을때 그걸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잠깐 넣는 거지 그리고 냉동실에 장냉 들어갔던 음식이나 냉장고에 들어갔던 음식은 맛이 없어요 나중에 본인들이 먹어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따 할 건데 냉장과 냉동 구분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다번에 보게 되면 보관이나 운반 진열할 때 그절 끝에 보게 되면 냉동고가 있어야 되는 식품이라든지 냉장고가 있어야 되는 식품들은 운반할 때도 뭐가 된다 이거를 가동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세일할 때 보게 되면 아이 아이스크림 같은 거, 바 종류 같은 거 사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껍데기를 벗겨보게 되면 바가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호빵처럼 되죠. 그렇게. 이게 왜 그러냐면 옮길 때도, 이동할 때도 운반하는 사람들이 냉동실을 운영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여러 가지 경비상 그냥 가다 보게 되면 이것들이 녹았다가 다시 나중에 냉동고에 넣으면 얼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세일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네, 세일할 때 보게 되면 그런 걸잘 봐야 돼 아닌 것도 있지만 그런 걸잘 걸려요. 나중에 까보면 와이스크림 어떻게 된다? 바가 아니고 무슨 넙대대기 해가지고 된 것들이 있지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상품으로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치가 떨어지겠지요. 그럴 때 세일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라번에 보게 되면 제조 가공할 때는 반 반드시 뭘 써야 되는 거예요. 위생물을 착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생물을 착용해야 된다. 이것도 반드시 외워두시고요. 그런 다음에 거기 마번에 보게 되면 우유나 산양유는그저 그때 섞어서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영양물질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마번에 보게 되면 중간에 기계, 기구, 음식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게 되면 세척. 살균하고 항상 뭐가 돼야 되냐면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보관해야 되겠죠. 그럴 때 우리가 보게 되면 주로 주방 같은 데 사는 거랑 똑같아요. 식품공장이나 아니면 본인들 주방이나 아니면 식당에서 주로 근데 지금 현실적은 안 맞아요 우리는 시험에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주로 식품에서 주로 많이 쓰는 소독방법 찾아그려면 열탕소독 쉽게 가열해서 끓이는 거예요 백도에서 그런데 실제 우리 어렸을 때는 여러가지 살균제 같은 것들이 화학적 살균제가 많이 안 나와서 많이 그걸 봤어요 그릇 같은 것도 삶는 걸 엄마가 삶는 걸받고옷 같은 것도 흰옷 같은 거 또는 우리가 이불 같은 것도 여러가지 이제 면으로 했기 때문에 뭐가 되냐 삶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는다는 게끓여지요 끓여가자는데 지금은 모든 무슨 무슨 세제에 무슨 물을 그렇게 끝하게 하는 거 화학물질이 나왔기 때문에 실제하고는 안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게 되면 식품에서 우리가 가장 손쉽게 살균할 수 있는 방법찾아라려면 끓이는 건데 끓이는 거를 열탕 소독 그래요. 열탕 소독이 꿀 자비 소독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걸 쉽게 한다는 거죠. 같이 중요시하시고 자비 소독이 꿀 열탕 소독이에요. 그럼 이거는 여기도 나지만 환경위생에도 나요. 그래서 소독도 여기도 나고 조금 있다 오면 여기도 있다니까 그다음 환경위생도 나요. 그러면 실기도 나고 그래서 중복이 많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균 같은 거할때 우리가 주로 식품에서 가장 간단하게 많이 쓰는 거 찾아라 면 자비 소독 이꿀 열탕 소독 쉽게 끓인다는 거죠. 이 것이고 그런다. 다음에 번에 보게 되면 냉면 육수나 칼도마 이런 것들 행주는 다음 줄그 중간에지요 미생물 건장균에 적합해야 돼요. 그럼 이때도 주로 주방이니까 생각하면 무엇을 많이 쓴다? 화학적 살균법을 쓰겠어요. 우리가 자비 소독이요, 자비 소독을 쓴다 이런 걸 찾는 거지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4번에 보게 되면 식품 저장구에는 해충 구제나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방지해야 되고 그러니까 모기 같은 거 파리 같은 거 특히 파리 같은 거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리고 동물을 사육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요즘은 우리가 어느 식당 같은데 왜 무슨 무슨 동물 무슨 농장 보게 되면 식당에 뭐가 여러 가지 키우는 것도 있지요. 그런데 그게 위생적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동물을 사육하게 되면 인수공통 감염병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법적으로는 뭐가 되는 거냐면 그만다는 거지요.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야채를 씻을 때는 흐르는 물에 다섯 번 이상 씻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요즘 같은 거저 뒤에 가서 식품 가서 나올 텐데 야채를 통해서 가는 기생충이 있고 어패를 통해서 가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수육을 통해서 가는 것들이 있는데 야채 같은 경우에는 기생충 알 같은. 것들이 있으면 떨어질 수 있게끔 우리가 흐르는 물에 씻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고가서도 또나요 야채는 우리가 흐르는 물에 다섯 번 이상 씻는 것이 좋다 이런 것들이 위생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카본에 보게 되면 유지꼴 지방이죠 지방은 뭐를 해야 되는 거냐면 보존할 때 일광을 차단해야 돼요 일광이라는 거 햇볕이죠 그리고 저온에 보존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뭐를 일으키기 때문에 산패를 방지하기 때문에 중요피해드시고 그래서 우리는 산패를 일으키기 때문에 산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냐 면 일광을 햇볕이 보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럼 이따가 삼패라는 것은 탄수화물이 변한 것이냐 지방이 변한 것이냐 하면 지방이 변한 거다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중요 표시했고 그런 다음에 동그라미 두 번째 보게 되면 개인 희생 있죠. 식품을 취급할 때 개인 희생은 가범부터 바범까지 묶어서 반드시 해오셔야 돼요. 첫 번째 손에 우리가 뭐 조리하기 전에 손소독은 뭘 한다 역성비를 쓴다 그랬어요. 그럼 역성비 누가 아까 내가 이거 하기 전에 이 학생한테 이거 무엇 실기 이거예요. 역성 비누가 지금 손 소독에 주로 쓴다 그랬던 거죠. 식품에서. 그럼 이제 실기 가면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나와요. 그럼 이게 나와요. 그럼 손을 닦으려 주고 나서 또 다음 중 이거에 관한 걸 찾으시오. 그러면 첫 번째 과산화소 소독. 두 번째 뭐예요. 역성 비누. 그 다음에, 세 번째, 알콜소독. 이렇게 나오면 뭘 찾는 거예요? 역성비를 찾는 거예요. 세, 네 번째, 자비소독. 이러면, 자비란 건 끓이는데 손을 대어 주는 거지요 그래서, 필기가 끝나야지만 이 실기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왜 카페 같은 데 보게 되면,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그랬지요. 보게 되면, 이런 글이 종종 있어요. 자기는 필기를 합격, 뭐, 80을 맞았다나, 훨씬 기준점보다 많이 맞았는데, 필기 때문에 틀렸다. 속된 말로, 본인은 뭐가 되냐 하면 공부를 잘하는데, 떨어졌다. 이거를 과시하려고 속된다. 때만 뻥을 치는 거지. 필기를 알게 되면 필기가 60점 이상 맞으면 실기는 자동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손을 그려놓으면 이거는 뭘 한다? 역성 비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역성 비누 이꼴 양성 비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성 비누 이꼴 양성 비누는 손 소독에 좋아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중성 세제 있죠. 중성 세제가 주방에서 쓰는 트리오퐁퐁 이것들은 우리가 세제예요. 중성 세제인데 이것과 섞어 쓰게 되면 효과가 없어. 이래가지고 이것들이 단점이라는 거죠. 그럼 소독 파트가 또한번 나와요. 역성비는 이꼴 양성비는 그래요. 음성비는 아니에요. 양윤이 나와서 귤을 죽인다고 해서 역성비는 이꼴 양성비는 그런데 퍼센테이지는 0.01에서 0.1%다. 이런 걸 외워야 돼요. 그런데 이것과 이제 시험대비지 실제는 또 퍼센테이지도 틀려요. 근데 우리는 항상 0.01에서 0.1. 그럼 이것과 같은 승홍수도 손소독이거든요. 그런데 승홍은 퍼센트도 외워야 되는데 0.1. 그럼 역성하고 똑같이 손소독이니까 역성비는 0.01에서 그 다음에 0.1 끝나고 나서 승홍, 승홍 얼마? 0.1 근데 승홍도 어디 쓰느냐에 따라지지만 우리는 시험대비를 그렇게 하면 되는거지요 그런데 두개 중에서 하나 찍으려면 역성비를 찍는거에알수겠 이거지요 그래서 이제 중요표시했고요 이거는 징그럽다 그러니까 이제 꺼야지 그거. 그 다음에 중요피 표시했고 손톱을 짧게 잘라야 되지요 그 다음에 다번에 화농이라는 건 고름이에요 그럼 환농성 환자를 왜만하느냐 우리 뒤에 가 보게 되면 스타필로코쿠스 아우레우스가포도상 구균이에요 포도 요즘 많이 나오죠 포도 동글동글 하잖아요 이거 같이 우리가 코크라는 건 구해요 그래서 스타필로코쿠스 아우레우스는 엔트로톡신이라는 독설를 부모요 근데 이거는 끓이어도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식중독을 유발을 해요 그래서 환농 환자는 요즘 같은 데 놀러 가잖아요 그런데 밥해놓은단 말이에요 밥 당번을 해놓는데 이제 친구들끼리 놀러 갔을 때 누가 손을 대면 옛날부터 들었던 건를서가지고너 쉬어라 그러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학생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본인 위해서도 해. 왜그러냐면 그 학생이 이제 바로 아침에 비면 바로 점심때 고름이 생겨요 고름이 환웅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포도산 구균에 의한 식중독을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거는 먹게 되면 한시간 내지 6시간 평균 3시간이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인을 위해서도 너 쉬어라 속으로는 지만 그런다는 거지요 그래서 반드시 외워시고그다음 환웅성 환자나 또는 소화기 감염병 환자 이꼴 전염병 환자를 조리를 금하는데 그럼 이것도 법에 가서 뭐라 하냐면 우리 공중보건시간 이거 얘기했었죠 지 A형 가형 생각나죠? 애이형 간염. 그 다음에 콜레라, 창티푸스개동성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창출혈성 대장 감염증. 이게 일면 식품에서 금마하면되겠어안되겠안 돼요. 법에 가서. 그거예요. 그래서 공중보건학에서도 나기도 하지만 법교가서도 나요. 그리고 식품에서 또 난다는 거죠. 이런 거는 송화기 질환은 우리가 보게 되면 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식품과 한게 있다는 거죠. 반드시 금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 필기에도 나고 실기도 나지만 우리가 라번 같은 경우가 실기에서 잘나는 거예요. 거기 보게 되면 그냥 글로 나요. 다음 중 우리가 개인위생에 들어가는 거 찾아라. 위생복 입어야 되겠죠. 가운 입어야 되겠죠. 두 번째 위생복 써야 되죠. 모자 써야 되죠. 마스크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누구나 너나 나나 마스크 다 쓰지만 옛날에는 우리가 나는 너무 이상했던 게 백화점 가게 되면 내가 이상한 거지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이상한 거지. 백화점 가면 모뭐 사시오? 모뭐 사시오? 떠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음식이 이렇게 있죠. 김밥 뭐 무슨 뭐 식품코너 가면 떠들 때난들어서안 샀어. 왜 그러냐면 거기 침태우 근데 요즘은 다 플라스틱 마스크 하더라고 얼른 어느 정도 몇년 전부터는 그런데 옛날에는 그냥 떠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내가 얘기를 하면 이거를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침 엄청 떼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식품 코너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리고 우리가 저 마지막에 저기 문닫을라 그럴 때 하루에 그거 일과를 끝낼 때쯤 되면 세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막 사라고 홍보할 때 떠들게 되면 손님 유치하려고 할때 보게 되면 침 태울 거 같아서 더럽잖아요. 그런 건데 요즘은 위생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는 것이고 중요 피시하고요그 다음에 손에 만 손에 반지는 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면 이거에 손에 끼, 그 반지가 끼게 되면 이물질이 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식품위생해서실에잘 나는 거니까 반드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는 거냐면 이래요. 다음 중 이게 실계가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면 식품의 공장에나 또는 식품 가공하는 곳에 있으면 안 되는 거 주방에 옷장이나 신발장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탈의실 있으면 돼요, 안 돼요? 편하게 해서 우리가 주방장이나 주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탈의장이 옷장이 있어도 된다 틀린다 첫 번째 없어야 되는 거 없어야 되는 거첫 번째 마스크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여기서 보게 되면 위생목 그 다음 위생목 그 다음 네 번째 옷장 그럼 뭐가 돼요 옷장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글로 나게 돼요 알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반드시 실기필기 다 나는 거니까 외웠고요그 다음에 양가루 네 번째 식품의 위생적 보관 방법에는 일단 구호부터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물리적인 방법이지요 그럼 물리. 적인 방법의 종류도 알아두시고 또 중요한 것들이 있지요. 그 다음에 한장 넘어가서 화학적인 방법이지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우리가 보게 된 미생물 저장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앞에서나 또는 환경 위생과도 얘기했단 말이에요. 물리적인 방법, 그러니까 약품과 미생물이 관여하지 않은 물적 방법, 물리적인 방법 여기 있지만 식품가서도 있지만 우리가 환경 위생가서도 이제 수처리란 말이에요. 물처리가 물적 처리. 그 다음 화학적 처리. 그 다음 에 뭐가 되는 거? 생물학적 처리. 그럼 미생물 보관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물들이 관여한다는 거죠. 우리 된장, 고추장 이런 것들 신김치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돼요? 미생물 보관이잖아요. 그래서 원리가 비슷해요. 물리적이 있고 화학적이 있고 미생물이 관여한 거 말만 들렸다 보니 똑같은 거예요. 있다 보면 여기가 호기성 산소를 좋아하는 균에 의한 거 산소를 싫어하는 균. 산소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만 그런데 이것들이 또 어디 가서 나온다? 수처리 가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게 되면 일단 물리적있고 화학적인 거 있는데 물리적인 거에는 이름부터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뭐가 있는 건 냉동냉장저장법이죠 두 번째는 가열법이죠 가열이 꼴 뭐라 하냐면 열탕소독법 쉽게 말하면 끓인다는 거죠 이것이 있고 건조탈주가 있죠 그 다음에 자외선 조사가 있고 농축이 있죠 농축이 있고 그런 다음에 화학적은 한장 넘어가서 뭐라는 거냐면 이것들은 있다가 보면 알겠지만첨가물이들어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방부제를 집어넣었다 이것은 뭐가 돼요? 오래 보관하자는 거죠 방부제꼴 보존제 이거라는 거죠 그런다. 그래서 런다그 외국에서 온 것들이 왜 나쁘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지요 그럼 여러가지 살 충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위생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후진국가에 있을 때 본인들은 위세, 절대적인 위생국가에 자라서 그런 걸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런 걸 겪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기절초풍할 노릇이죠. 우리가 공중에 나중에 농약 가서 얘기를 할걸 모르고 얘기를 잘못했네. 농약 같은 것들을 헬리콥터로 그 당시 뿌렸어요. 그런데 그 당시 여러 가지 DDT 같은 것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람들을 누가를 맞더나 죽이려고 하는 거로 마찬가지잖아요. 뭐그 당시 이제 수도도 고 우물가에 었는데 그만큼 그 못+ 못 살을 때 육십 년 칠십 년대 팔십 년대 그랬다는 거지요. 그만큼 우리가 후진국이었을 때는 그렇게 위생적이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면 난리라는 거지요. 그럼 미국에서는 우리가 우리보다 훨씬 더잘 살으니까 농약이라든지 이런 약 중에 약 같은 거는 우리보다 기준치가 더 엄격해요. 위생적인데 왜 나쁘다 그러냐 우리가 면달을 걸러 오잖아요. 우리가 배를 타고 물건들이 오죠 수입해서 올때 우리나라 밀가루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거 거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수입해 올때 썩지 않게끔 방부제를 넣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허용균형 지하라도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죠 따라서 WHO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냉장고를 없애라 왜? 냉장고에서 여러 가지 오래 있다 보게 되면 식후인 변질되게 되면 암도 발생할 수 있는 물질들이 생겨서 조금 조금 먹다 보게 되면 여, 이루 없는 거다 그 전세계인들이 암을 높인 것이 내 말이 아니고 어, 냉장고가 한몫했다 이런 말 하는 거 나쁜 쪽으로 그런 것들 하기 위해서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방부제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산화를 방지하기 있는데 이것이 어디 가서 또 있는 거냐 하면 똑같은 것들이 있어요 몇 페이지 있는 뒤에 한번 열어보실래요? 저거 은면 우리가 보게 몇 페이지 여긴 짧게 써놨지만 466페이지 보게 되면 식품첨감을 해서 보존제가 무엇이고 살균제가 무엇이고 쭉 있죠 그래서 중복되는 거예요 다시 원위치로 오고, 그럼 이제 산, 여기 미생물에 관한 것이 있는데, 435페이지 보게 되면, 냉동 냉장은, 거기 보게 되면, 가번부터, 아니요, 가번이 아 기억번부터 이응번까지는 실기 문제예요. 실기 문제인데, 상식적으로 다할수 있는 거예요. 그럼 기억번에, 냉장고는 벽에서 10cm가 떨어져야 돼요. 근데 냉장고 그림은 있나 모르겠네. 냉장고 그림. 이랬는데, 지금은 이게 여기서 입체적으로 안 그려놨었는데, 여기가 벽이라 그러면, 여기가 벽이면, 여기 이렇게 벽이면 뭐가 되는 거냐면 저기 에어컨이 지금 여기 안에 들어가 벽에 안에 들어가서 있었는데 에어컨이나 냉장고 같은 거 벽이라 그러면 내가 입체적으로 못그렸습니다 이게 이제 뒤로 있다르면 쉽게 이렇게 엎어졌다고 치면 여기하고 이 거리가 몇 센치 떨어져야 돼요 10센치 떨어지게 해놓지요 일반적으로 전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자제품 같은 거 벽하고 이걸 이제 이렇게 뒤집어놨다 그러면 10센치 떨어뜨리죠 여기서 열이 많이 난단 말딱 붙이진 않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지금은 이제 뭘 하려냐면 야채는 어디다느냐 이걸 하려고 이제 이걸 보여준 건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냉장고는 여기 벽이 있다 이게 벽이에요 벽이라 그러면 벽과 냉장고 사이가 몇 센치 떨어져야 된다 10센치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냉장고만 딱 그려놓으면 이거 간격을 찾으시면 몇 센치예요 10센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중요시하라 그랬던 거죠 그 다음에 전체 용량은 우리가 냉장고를 열면 본인들이 엄마들이 어떻게 돼요 바쁘다 보니까 막 저기 뭐야 팔뚝으로 밀어 밀어가지고 꽉 집어넣는데 그러면 이게 신선하게 보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몇 퍼센트만 넣으라 냉장고에 80, 용량의 80%만 넣으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게 이 전도가 돼가지고 온도에 적절하게 이제 보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냉장고라는 거에서도 썩어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리스테리아균 같은 경우에는 10도 이하에서도 균이 증식하기 때문에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냉동실도 6개월 이상 보관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맛없으면 못 먹어요 냉장고도 일단 들어간 맛없지요. 모르겠네. 사람들이 입맛이 뭐 그냥 좋은 사람 먹겠지만 난 냉장고나 냉동고 들어간 음식이 맛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80%만 넣는다는 거죠. 다 알아두시고. 그런 다음에 자주 열지 말아야 되죠. 왜? 열 같은 것들이 날랑 들락날락하면 안되니까. 그리고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돼요. 어떤 집고게 되면 냉장고 살 때와 버릴 때 그 밖에 그냥 안하지요 냉장고는 항상 열때 닦아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도 있다는 알겠지만 균이 증식해요. 그러면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우리 암 같은 것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유해물질 같은 것들이 냉장고에 넣었다고 안심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도 암을 발생할 수 있는 문질들이 부패하면 생기니까 반드시 뭐가 되냐 면 그날 그날 에서 먹는 게 좋은데 여러 가지 바쁘다 보니까 잠깐 보관하자고 하는데 거기 지저분하게 되면 세균 같은 거 증식해야 하네요 해요. 해요 한다니까 그래서 깨끗하게 청소해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비읍 번호 보게 되면 온도계는 냉장고 중간에 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냉장고가 아마 여기 없을 텐데 여기 그림이 없네 냉장고는 여기 온도계 온도계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 지금 여기 안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게 실기라 그러면 이렇게 날 수가 있어요 실기인데 지금 냉장고에 온도계가 없 없죠. 지금 요거는 이제 우리가 벽과 요 사이에요. 여기 냉장고 없어요. 이렇게 그려놨다 그러면 여기에서 틀린 거 찾아라. 무엇이 없나? 그러면 온도계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옛날식으로 우리가 보게 요즘 중간에 보게 되면 여기에 뭐가 있다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온도계를 그려놔요. 이렇게 돌리는 거는 저기 무슨 나사가 원래 나사 비슷하게 이렇게 위아래로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그럼 이렇게, 냉, 이렇게 온도계, 온도계가 온도계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거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빠졌다는 거지. 이게 일명 실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 같은 경우에는 양문 같은 거가 또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혼자 혼자 우리가 보게 되면 독신들이 많기 때문에 냉장고가 옛날 70년, 80년대 냉장고같이 냉동고가 있고 냉동고가 있고 냉장실. 지금 마이너스 18도 되는 것이 뭐가 된다? 냉동실이에요. 이것은 또 찾아야 돼요. 다음 냉장고 로그래서 마이너스 18도는 냉장이냐 냉동이냐? 냉동이죠. 그 다음에 밑에 A, B, C는 0부터 뭐가 돼요? 10도까지 되는 이것들이 냉장고예요. 신선하게 보관하자는 건데 본인들 양문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는 냉동실, 이쪽에는 냉장실. 그렇 시험은 안 나요. 시험은 안 난다고. 시험은 이런 식으로 나요. 그래서 냉장고에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요즘은 1인 가구들이 많다 보니까 독신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또 객제 와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자취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서 양문은 식구가 많은 집에 양문을 쓰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조그만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시험은 원래 이런 식으로 나요. 그래서 냉동실 있고 냉장고 냉장실 있는 걸 보는 데 본인이 가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이렇게 냉장고 를 열어보세요. 그러면 냉동고가 있는 곳 양문 는 그것이 이제 꼭 대기 있다고 치면 되는 것이고 냉장실을 열어보게 되면 맨 밑에가 뭐가 있어요? 야채를 집어넣죠. 야채 박스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유지류 같은 거 넣고 그다음에 냉동실에 따르면 냉동실 바로 밑에가 신선 칸이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육류라든지 이런 걸 넣는다는 거지요. 그럼 본인들 집은 여기 냉동고에 넣어요. 냉동고에 넣으면 물 빠져서 맛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험 대비해서 그렇게 안 하고 여기는 건조한 김이라든지 고춧가루 이런 걸 넣는다는 거죠. 그럼 이제 받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중간에 온도계를 반드시 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같이 다 중요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번에 보세요. 냉동실은 지금 있다시피 영하 18도라는 건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법이에요. 법에 가면 우리가 식품위생법에 냉동고는 마이너스 18도 이상 아니 이하로 해야 되고 냉장은 0에서 10도고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얘기했듯이 저거 이나중에또할 건데 여기 잡 지팡기의 온도는 우리가 영상, 우리가 섭씨지요. 영상이 아니, 섭씨 68도 이상 유지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나온 거지요. 그러면 여기 냉동고에는 건조한 김이나 이런 거 육류 같은 것도 보관하지만 주로 뭐가 돼요? 냉동고에는 건조한 김이나 고춧가루 이런 걸 주로 보관한다는 거죠 냉장실에 우리가 육류나 어류를 집어넣지요. 그래서 신선하게 먹으려면 냉장육이 더많으니까 이런 것들이죠 그럼 이제 냉장고에는 0부터 10도인데 반드시 알아두시고 일단이 지금으로 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A예요. m <목소리법> 니 일단 1단, 1단, 2단, 3단 그로다 여기 야채죠 그럼 이걸 비어, 비워놔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거는 지금 온도를 그려줬지만 온도 빼고 ABC 놓게 되면 다음 야채는 어디 보관하느냐? C가 되는 거예요 알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서 육류나 생선어디 한다? A가 된다 이런 거죠 근데 온도 주어지냐? 안 주어져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ABC 놓는다는 거죠 알수 있겠지요? 그래서 반드시 알아두시고 그래서 일단 영 내지 삼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육류나 그러니까 신선육을 놓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고 중간에는 유지 같은 거, 우유 같은 거 이러고 논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단은 야채 같은 거, 하단 잘 집어넣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우리가 유지 같은 거는 경우에 따라서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고기도 그냥 아무데나 쑤셔넣으니까 그런데 야채를 갖다가 맨 꼭대기에 놓지는 않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야채가 잘 나요. 야채는 맨 밑에, 우리가 야채 박스 있잖아요. 거기다 집어넣는 걸잘 낸다는 거죠. 그래서 시금치라든지 과일에다, 과일이라든지 야채류 같은 거 우리가 보게 되면 어디다 논는다 시에 넣는다는 거지요. 맨 밑에다가 중요 없해넣시고 실기 가서 보면 본인들이 있어요. 그거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안 봐도 아시겠지요? 냉장고 이런 그림이잖아요. 그런 다음에 냉장에 목적을 찾으라는 거지요. 그럼 A번부터 D번까지 이거는 실기도 나고 필기도 나는데, 앞에서 우리가 오디 때 그런 말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림이 지는는데 지금은 그림을 내다 내다 보니까 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필기에 있는 이런 것들을 내요. 또 필기도 나고 실기도 난다는 거죠. 그래서 냉장고의 목적은 자기소화 지연인데 자기소화 이꼴 자가소화 똑같아요. 그러면 썩기 전 단계가 뒤에 가게 보 되면 어떤 우리가 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썩는 게 부패인데 부패되기 전 단계가 자기소화 이꼴 자가소화예요. 그래서 냉장고는 자기소화 이꼴 자가소화 이거를 지연시켜 줄 뿐이에요. 잠시 동안 이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게 되면 자기 소화를 지연시켜 주니까 미생물 증식이 우리가 온도가 맞으면 막 활발하게 증식하는데 조금 지연시키는 거죠. 따라서 자기 소화 지연, 미생물 증식 저지. 그러다 다음그 보니까 편지를 지연시키는 거죠. 따라서 신선도를 장기간 유지하는 거예요. 단기간이에요. 단기간 유지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 이거 잘 집어넣어요. 정리. 정리라는 건 이질 그랬지요 우리나라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정리이골 이질인데 이질에는 세균성 이질이 있고 암에발성 이질이 있다고 식품에세기했던거지요 이런 거 사멸시킨다? 정리균 사멸이다 냉장고 그말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드린다고 그래서 자기소화 이꼴 자가소화 이걸 하다 보니까 자기소화라는 건 미생물 증식을 억제해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변질이 지연되는 것이고 따라서 신선도를 단기간 유지한다는 거죠 균 같은 거 죽인다 못 죽인다 못죽여 그렇다는 거죠 중요시 같이 해뒀고 그 다음에 가열법은 백도에서 끓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백도에서 가열하기 때문에 웬만한 건다 죽지만 앞으로 형성하는 거못 죽인다 이런 것들을 어서 해요 소독해서 또할 거예요 그 다음에 건조 탈수가 중요하지요 그럼 건조나 탈수나 똑같은 말이에요. 건조 탈수는 몇 퍼센트다. 15 퍼센트 또는 14 퍼센트인데, 이게 이제 틀려요. 왜 그러냐면, 건조와 탈수. 우리가 지금은 의미가 없는데, 그래도 지금 하잖아요. <웃음> 우리가 장월 대보름 날인가? 그때 거기에 저기 콩밥 같은 거 먹어봤어요. 그리고 야채 같은 거 아니, 아니, 나물 같은 거 해서 엄마가 주는 거 먹어봤어요. 그, 근데, 지금은 별로 의미가 없지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못 살았고 그 다음에 냉장고도 없었고 그러니까 물질이 풍요롭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양을 보충하자고 하루잡아서 먹었다는 거죠 왜 어느 날 무슨 복날에 가지고 삼계탕 먹잖아요 근데 요즘은 삼계탕을 아무 때나 먹잖아요. 그 그러니까 굳이 그 그럴 때는 왜 삼계탕 무슨 뭐 무슨 탕 먹는 날을 정해놨냐? 옛날에 못 살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날 잡아서 몸의 기운을 돋구해서 먹은 건데 아 지금은 비만과 싸움이 돼 그걸 뭘 먹고 앉았어 그런데도 엄마들이 이제 그런 저기를 관습을 에 우리나라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몸을 위한 거니까 나쁜 습관 관행이 아니니까 한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옛날에는 여름 같은 경우에는 봄이나 이럴 때 나물이 났잖아요. 봄 나물 같은 거. 그러니까 거기에 영양 가치가 좋은 것들을 말려서 겨울에 흡수하자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그러면 그냥 내버두면 썩죠. 썩으니까 이걸 말리는 거예요. 말린다, 이꼴 건조한다, 이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생물이 세균이 자라는 게 있고 곰팡이가 자라는 게 있는데 뒤에 가면 얘기할 를 건데 곰팡이 우리가 그런 말 하지요. 우리 정수기에서 세균이 폈다 그래요. 곰팡이가 폈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세균이 폈다 이런 말 하지. 그렇죠? 곰팡이가 폈다 그거는 덜 하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균이 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럼 세균은 정수기 같은 데서 폈다 이거지 정수기에서 곰팡이가 나왔다 이런 말을 잘안 하잖아요 이거는 습한 곳에서는 세균이 더잘 자라요 따라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식품 전공한 학생들은 우리가 지금 뭐가 된 식품에 따라 틀려요 우리가 땅콩 같은 경우에는 7% 이하에서도 자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묶어서 그냥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식품에서 있는 것들을 관행상 쓰는 것들몇개 갖다가 위생사 대비서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되는 건조 탈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음... 세균이 자라지 못 하려면 10% 또는 뭐가 되냐면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14%. 이게 없으면 이하. 이래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식군들이 이거 이하에서는 우리 증식을 안 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현대비라서 이런다는 거죠요 그래서 건조 탈수는 15%가 없으면 14%인데 주로 우리는 15%를 해요. 알있겠지 이렇게 해서 중요 시해 두시고 그럼 이것은 물리적인 방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왜 썼느냐 이제 순서를도 외우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자외선 살균법 있지요. 자외선은 소독 가서도 얘기를 할 건데 여기서 이제 실기감은 이런 게 있어요. 본인들 우리가 보게 되면 저기 저기 소독 가서도 또할 건데 우리가 오늘 가서 식당 가서 커버업 하는 거 김밥집이나 이런 데 가서 보게 되면 여기 이렇게 살균등이 있지요. 살균등이 있는데 자외선이 소독되는 게 물건이 이렇게 있어요. 물건이 있는데 뒤에가 설명 안할 거예요. 이게 물건이고 요 물건과 이 거리는 짧은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은데 몇 cm 이하로 있어야 되느냐? 50cm예요. 50cm 이하로 있어야지 이것들이 우리가 깊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위생에서 자외선 같은 것도 소독하는 때 단점이 깊이 못 들어간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식품에서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짧으면 짧을수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우리가 좋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살균등이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가장 좋은 거찾아라려면 살균등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1번이고 그런 다음에 물질이 여기 있다 그러면 어떤 게 좋다 2번이 좋다 1번이 좋다 2번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컵 같은 경우도 엎어놨을 때 언제 한번 뉴스 나오대 여러 개 엎어놨을 때웬 위에 것만 소독된대요 그럼 자외선 살균등 같은 것들을 많이 보죠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물리적이 되는 거죠 농축법이 있고 그럼 이제 물리적인 방 했지요. 그런 다음에 한장 넘어가서 화학적인 거에는 방부제이꼴 보존제 이거가 있죠 그럼 지금 기역부터 리얼번까지 묶어 중요시는데 뒤에 가서도 또 있어요 방부제이꼴 보존제 똑같은 말인데 DHA는 우리가 식품위생법에 보게 되면 우리가 식품공전 식품위생법이 아니고 식품공전에 나오는 물질들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게 2010년인가 언제 삭제됐어요 그런데 나요 나가지고, 이거를, 자꾸 나니, 안 써놓을 거도안 써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내비뒀는데, 여기다가 이제 책에다 써놓으니, 안 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또 몰라서 써놓은 거예요. 이제 공개하다 보니까 본인들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공개를 하지만, 법적까지 갈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d h a 는 현재는 우리가 법적 공전은 내가 해놓은 것이 아니고, 식품의약품 안전 저장이 편찬한 거예요. 그래서 식품에 대한 우리가 첨가물이라든지, 기구라든지, 용기에 대한 기준은 누가 정하느냐? 이게 식품위생법이에요 식품 우리가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삭제됐는데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DHA, 일명 뭐라 그래요? DHA를 디이드초산 그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안식향상 나트륨, 그 다음에 그 다음, 프로피온산 나트륨. 그 다음에 프로피온산 가시움인데, 요것만 있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뒤에 가면 더 많은데, 일단 이렇게 알아두라는 거죠그 다음에, 산화를 방지하기인 거, 이꼴, 산패를 방지한다는 것은, 기억부터 리얼번까지 묶어 중요시해야 되는데, 우리가 디부티리드록실 톨륨. 그럼 디부티리 디부틸이드록실톨로에가 우리가 보게 되면 디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왜 BHT냐? 이건 하나의 약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디부틸이드록실톨로에는 일명 무가되냐아면 BHT라고 하는 것이고 부틸이드록실톨로에는 일명 무가된다 BHA라 그러는 거죠. 그다음 몰식자산 프로필이 있고 DL알파토코페롤이 있죠. 알파토코페롤은 비타민이 비타민이 하게 돼요. 그럼 이것만 있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더 있는데 앞에서 이렇게 제이 한번 보고 나서 아까 왜 첨감을 가면 그러면 산화 방지제 일명 산패를 방지하기인 이런 것들이 뜻도 있고 종류도 여러 가지 있는데 어차피 여이 된다는 건 이것이 화학적 보관이라는 거죠 그럼 D L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햇볕을 차단하라 그랬지요. 그럼 지금 산패를 방지한다는 건 우리가 지방 이꼴 유지류가 변질되지 않게 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럴 때 일광을 차단하라 그랬죠요 그러면 D L이라는 것은 뭘 뜻하는 거냐면 여기서 일광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광을 뜻하는 것이 유기학에서 D L 이런 말이고 알파 베타 이런 것들은 아미노기 위치죠. 유기화학에서 그런 걸 아마 봤을 거예요. 그래서 시쿠만 학생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유기화학도 배울 때이 아, 알파라는 것은 아미노기가 붙는 위치에 따라 붙는 건데 대충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DL이라는 건삼광을 뜻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DL 알파토코페를 또는 우리가 비타민 E 비타민이 그리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산화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변한다는 건 무엇이냐 그러면 여기를 잠깐 보실래요 어디 있냐면 433페이지 부패가 있고 그 다음 변패가 있고 그런 다음에 한장 넘어가서 3패가 있죠 3패는 뭐가 변한대요 탄수화물이 변한대요 지방이 변한대요 지방이 변한대요 이거 반드시 해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3패는 지방이 변하는 건데 미생물이 관여하는 거예요 미생물이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미생물이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정확하게 말하면 옳은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린 시험 대비예요 그래서 원래 본인들이 사전 같 등을 찾아보게 되면 산폐가 된다. 그럴 때 미생물도 가냐하고 산소도 가냐하고 일광도 가냐하고 수분도 가냐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앞에서 환경 위생에서 온실 효과를 유발하는 게 찾아라. 그러면 하나 찾아라 못 찾아요. 첫 번째 CO2, 두 번째 메탄, 세 번째 엔토오케스 그다음에 수소 브라탄소 이렇게 있다면 하나 찍으라못 찍는다 시옷도 찍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삼패라는 것은 우리가 보게 되면 지방 이꼴 유지류가 모해에서 변한다 산소에서 변한데 이것만 관계한 거냐 실제로는 균도 관여했고 습도도 관여했고 온도도 관여했는데 하나가 가장 많이 관여하는 것이 우리가 보게 되면 산소에서 변질됐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미생물도 관여했어요 했지만 우리가 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변패라는 건 뭐가 변한 거예요? 탄수화물과 지방이 미생물이에요 변한 거죠. 이따가 또 해야 할 건데 그 다음 부패는 뭐가 되는 거예요? 단백질이 변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반드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436페이지로 와서 산화방지제라는 건 산패를 방지하기거거요 그럼 이름을 다 외우라는 거지요 그래서 BHT, 그럼 BHT 약자만 해오는 건 그건 아니에요 디부틸이드록시톨루엣, 그 다음에 BHA, 부틸이드록시라니졸 그 다음 에 몰식자산프로필, d l 알파토코페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비타민C 같은 것도 산화방지제로 쓰잖아요 뒤에 가제또 그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설탕과 소금을 넣어가지고 보관을 해요 그러면 그것도 반드시 해오시고 설탕은 우리가 잼 만드는 거 있죠 그래서 50대 50으로 넣어라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이잼 만드는 거를 당장법그래요그 다음에 소금을 넣어가지고 보관하는 짱아치지요. 우리 어렸을 때는 냉장고가 없어가지고 냉 우리가 짱아치를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짱아치 안 먹어요. 요즘 그런데 요즘 같은 건또 건강식이라고 해가지고 건강식이 아니고 별미라고 해가지고 어떤 분의 고급 음식점 가게 되면 짱아치 나오지요. 그러니까 그 식단 입맛이라는 게. 추억으로도 먹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본인들이 먹었던 거를 대세겨서또 추억으로 먹어요 옛날에 안 먹다가 늙으면 먹는다 이런 말 하지요 먹는데 이 장아찌 같은 것들이 염장법으로 보관한 거예요 그럼 이것들은 지금 뭐가 되냐면 물리적인 방법이에요? 화학적인 방법이에요? 화학적인 방법이에요? 그럼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오는 거죠 지금 이것은 물리적인 방법이죠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서 염장법이라는 것은 소금을 뭘 집어넣은 거예요? 10%죠 NaCl이 몇 퍼센트가 된다? 10% 10%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소금을 염장법은 10%, 염장법은 뭐가 되는 거냐? 아니면 하나씩 만든 게 낫지. 염장법은 뭐가 되는 거냐? 아니면 10%, 근데 NaCl이죠. NaCl, 염마나트어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건조나 또는 탈수는 10%, 이거는 10% 또는 이게 없으면 10% 이상이에요. 10% 또는 10% 이상이 되는 것이고, 이걸 찾던지 아니면 n c 는 뺄게요. 염장법은 10% 아니면 10% 이상. 그 다음에 건조 탈수는 물리적인 건데 15% 또는 14% 이하가 되는 거죠. 반면에 세 번째는 당장법 이죠 당장법은 잼 만드는 건데 뭐가 되냐. 50%죠. 설탕을 50% 넣는 거예요. 50%나 또는 뭐가 된다. 이상 넣어야 된다는 것. 이것들이 일명 구분해야 되고 반드시 어야 되는 거죠. 그럼 실기필기도 안 한다는 거죠. 중요 표시했고요. 그런 다음에 거기 보게 되면 그래서 연관시키는 거예요. 50%는 설탕을 집어넣어서 당장법이고 그 다음에 염장법은 소금을 집어넣는 거지, NACL 집어넣는 거죠 그럼 소금을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해서 오래 보관하는 것인가? NACL이 미생물에서 억제되는 이유를 제목처럼 해서 여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이것들이 우리가 균이 증식 못하는 것이 기왕부터 리얼번까지 묶어 중요시지고 수분 활성, 일명 수분, 수분 활성이라는 게 있다 얘기를 할 건데 미생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수분 양이죠. 쉽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소금에 물을 넣으면 팽팽해요. 찌글찌글해져요. 찌글찌글해지죠 본인들이 참 요즘 오이지를 보면 되겠구나. 오이집 보통 먹어보지요 오이가 신선할 땐 팽팽하다가 소금물에 오이지 보게 되면 찌글찌글해졌잖아요. 이게 뭐가 돼요? 수분이 빠진 거예요. 그리고 냉장고도 같은 원리예요. 냉장고에 넣으면 수분 빠져야안 빠져요? 빠져요. 다 그런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게 되면 수분활성치저하, 그 다음에 삼투압에 의서 원형주 분리, 그 다음에 염소의 독작용, 그다음에 산소 분압이 분압은 아직 안 얘기했는데 분압이라는 건 특정 가스가 일명 차지하는 압력을 분압 그래요 환경 위생과 살 건데 그럼 산소 분압이 감소된다는 건 산소 농도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압은 어떤 특 우리 앞에서 이런 말했을 을 때는 아직 우리 환경 위생파트 우리가 D.O.에 관한 것들을 안 해서 그래요 D.O.라는 것은 디졸브도 옥신의 약자로 상당히 중요한 건데 D.O. 용존 산소량이라고 해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산소 분압이 이런 걸할 텐데 우리가 산소 보통 때 21% 있다랬죠. 21% 있다랬던 거지요 그럼 이거에 대한 산소 O2가 21% 있다 그러면 이거의 분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거 생각나죠. 우리 1ATM 뭐라고 읽어요? 1기압. 1기압이죠. 그 다음 이거를 760 뭐라고 그런다? mmHg 수온주 mm 그 다음 10,330이 수주 mm 그랬죠. 그렇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공기 중에 O2가 21%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산소 분압은 얼마라 그러냐? 여기다 하면 돼요. 1ATM. 곱하기 이십일 퍼센트가 영점 일이죠. 그럼 영점 일 atm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산소가 이십삼이다. 그럼 영점 이삼 atm이 되는 거죠. 그다음 이거를 곱하면 칠백육십 곱하기 영점 하게 되면 백한육십 수주 밀리미터가 나요. 와 나중에 환경이생가살할 건데 그 산소 분압이 감소되면서 산소가 일명 모가되어 미생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산소를 줄이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묶어 중요시했고 그러면 지금 여기 화학적인 것까지 봤지요. 그러면 식품 감별 보관은 우리가 보게 되면 10분 있다 할 테니 10분 쉬었다 오시기 바랍니다. 어 아니 미생물 깜빡 잊어버렸네 거기 보게 되면 산저장 있잖아요. 산저장 같은 경우에는 pH가 수소이온농도가오 이하나 또는 점7이 하거나 피클 같은 거 있잖아요. 새콤하게 보관하는 거 있죠. 피클 많이 먹잖아요 피자 먹을 때 이런 걸로 보관하다든지 그 다음에 가스 저장고 일명 CA 저장인데 가스 저장법 같은 경우에도 일명 우리가 공기 중에 있는 어디 뒤에가 써놨을 텐데 인위적으로 대기 중에 있는 그 공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엔2가스를 높이고 c o 2가스를 증가시키고 그런 다음에 산소를 줄여서 이것들을 오래 보관하자는 거죠 그래서 c o 2가스를 높이고 그 다음에 엔2가스를 높이고 그 다음에 산소 농도를 줄여서 보관하는 것이 거의 다시피 가스 저장법 이걸 CA 저장인데 이거는 화학적인 보관이 되는 거죠 그다음 미생물 보세요 미생물은 많이 본인들이 보는 거예요 된장, 고추장, 우리가 재래, 돈장, 고추장 이런 것들 재래, 된장, 고추장 이런 것들이 미생물 보관이죠 그다음 요구르트, 치즈 이런 것들 있잖아 김치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된다 묵은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미생물에서 오래 보관하자는 거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됐고 찾을 수 있겠죠 그럼 몇 가지 했으니 10분 쉬었다 식품의 감별 방법을 볼 테니 10분 쉬었다 오시기 바랍니다